Hello, one, two, three. Namaste. 안녕하세요. Namaste. Bye. Namaste, today, m a y a Today we will go to dating. Dating and have uh, some uh, good Indian street food. yay yeah. 오늘 저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흔들릴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하러 시내로 나갈 건데요. 가는 길에 저희는 헬멧 가판대와 소들 주스 가판대를 볼수 있어요 집에서 시내에 가기 위해서는 40분정도 이동을 해야 돼요. 톨게이트를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도로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이에요. 오토바이는 통행료를 내지 않아요. 톨게이트의 옆쪽을 보면 따로 갈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저희는 좀더 가야돼서 잠시 뒤에 만날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파브파즈와 다브파브를 먹을 거예요.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가야께서 동영상을 찍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미리 양념한 파블을 팬 위에 얹어서 으깨요. 그 위에 다양한 맛살라드를 얹어요. 버터를 넣고 파지가 끝는 동안 빵을 잘라줘요. 맛을 한번 보시더니 맛살라를 더 추가하셨어요. 파우파즈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다면 아주님의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아주님은 한국분이시고요. 블로그에 어떻게 인도 음식을 만드는지 한국어로 포스팅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우시다면 꼭 방문해주세요. 그래비를 다 만든 뒤에는 그 위에 빵을 구워요. 빵 속에 양념이 조금씩 묻어나게. 그리고 접시에 오이 양파레몬을 얹어줘요.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바야케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물어보았어요. u d n g w h a a i r e o t t a g o d t a r 파우 सब च 완성 <laughs> How is it taste? Mm, very delicious. Very tasty. With hand or mm, take like this. Why you not mix it with the butter? Mm. Sometimes you put uh, lemon. Some people like or not like, so it depends. Oh. How are you? t e s v e l l is p a i n d nice and got t h c a r a m e Mm. So do you like that? And I think i s f o o d for me because uh, I don't like my g e t o b e r so it's g r i n d over so. <laughs> this is butter dabana. What is inside? So they have, this is uh, chopped like uh, fill up with the potato. fried and they put some masala in here, gunpowder and with chutney you can have mm. so good you want to try? it's not spicy s o mm. n s o m e t h i n g is uh, sweet. Mm. this t h uh, green one? This is del, and this is, uh, like 밥을 다 먹고 나서 저희는 쿨피를 먹으러 왔어요. 쿨피는 인도의 아이스크림 종류 중 하나예요. 쿨피를 아이스크림 틀에 넣고 얼려요. 막대기를 꽂은 뒤에 손으로 살짝 녹여서 꺼내줘요. s h l l we go back? <laughs> okay, taking over, yeah? Okay. Uh, I think so. <laughs> so, this is B.I.P. Road, okay? Uh, this is And r h a d Yes, yes. And that area, we, you look t this s t a c e is all uh, street food. Okay, street food. Here, so here is a street food, look? Yes, yes. So, that is street food where we eat pavaji and... This is uh, in Jirakpur. Jirakpur mm -hmm. is very famous. Forestry e food? No. Uh, there a lot of shops here and uh, apartments there. That's 한 것이 없는데 어느덧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크리피아, 라이크해, Subscribed 해. or alarm, n